저희 가족은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캐리비안베이로 다녀왔어요 왜 벌써 여름휴가를 다녀왔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캐리비안베이로 간다고 했어요 이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캐리비안베이로 가게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갈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어요 무려 입장권과 구명조끼 포함한 가격이 18,000원입니다 18,000원이면 하던 일 제껴두고 무조건 가야돼요 젊음이 좋죠 너무 끈적거려. 하, 너무 그냥 문질러대. 보기 좋아요. 그죠? 다녀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리비안 베이 음식은 정말 맞대가리 없습니다. 그리고 더럽게 비싸요. 소세지 한 줄이 무려 4,800원입니다. 핫도그는 5,000원이 넘어요. 콜라 하나 마시겠다 그러면 4,000원이에요. 뭐좀 먹으면 그냥 5만원 깨지는 거예요. 아이스크림이 4,000원이야. 이 말이 됩니까 이게? 너무 비싸고 너무 맞대가리가 없어요. 난 차라리 굶고 오지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새벽같이 김밥도 싸고 음식 바리바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값은 들지 않았어요 입장권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캐리비안 베이가 하이시즌에는 5만원이에요 아무리 싸게 가도 28,000원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할인카드 있으셔도 38,000원 뭐요선에서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8,000원이라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름휴가를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싸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저희 가족 모두 캐리비안베이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릴 것처럼 입장료가 싸기 때문에 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 같다고 바꿀 수도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딸내미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사나 소풍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참석합니다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, 약간 뭐가 음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똥찬 장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캐리비안 베이에 가지 않아도 남들한테 나 갔다 왔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원한 장면, 기똥찬 장면이 뒷부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 장면은 돈 주고도 못살 장면입니다 지금 영상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줄을 뚫고 제가 올라가는 모습만 봐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?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? 도대체 뭐길래 저 줄을 뚫고 올라가나? 몹시 궁금하실 거예요. 지금 저 줄이 무려 120분 줄입니다. 어마어마한 줄이에요. 근데 너는 왜 그냥 올라가냐? 네가 뭔데 줄도 안 서고 올라가냐?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 능력으로 큐패스권을 제가 얻어서 줄을 안 서고 바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. 그냥 올라가서 바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. 오늘의 영상은 이거 하나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다 얻어갑니다. 휴가를 가지 못하신 분들, 휴가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, 게리비안베이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근질근질 할 거예요. 아, 놀러 가고 싶다. 아, 일하기 싫다. 제가 원한 겁니다. 오늘의 영상은 그걸 원한 거예요, 제가. <목소리> Oh, that's a nice o